지금 아시아나항공 지금 일억 씩이네요. 네, 오랜만에 저희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몇주 동안 조금 고민이 많아가지고 한3일 동안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저희 집 주변 모습인데 앞에 홍콩 공항이고 지금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준비 중이고요. 와 지금 앞에 지금 여기 바다를 메꿔가지고 엄청나게 매립을 많이 했네요. 지금 여기서 축구해도 될것 같아요. 어 장난 아이다 그, 옛날부터 가려고 하다가 많이 미뤘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 그, 사이쿵 위쪽에, 글라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에, 여기서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곳인데, 아무튼, 잠시 후에 가는 모습 한번, 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플을 보니까 우버를 타면은 48분인데 비싸기 때문에 <웃음> 예, 전철을 두번 갈아타고요. 그리고 미니버스 한번 타고 그리고 이층버스를 타고 어63한2 시간 한반 정도 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춘안 라인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철 이용의 종착지 지금 초이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전을 위해서 여기 손 소독제 좀 이용을 하고 이동을 할게요. 원래 초이용역에 오시면. 그 소영형 그 무지개 아파트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 아직 아무것도 안 가봤어요 <웃음> 저는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사람들이 뭐 남산타워 라든가 뭐 한강유람선 안타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오신 여행자들이 워낙 그쪽을 많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저는 뭐 굳이 뭐 되도록 안갈 생각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좀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위주로 한번 영상을 찍을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먼저 사이쿵이라고 하는 바닷가 쪽을 먼저 갔다가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 초이영역에서 그 사이쿵가는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또 타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착장에 내려서 이제 그 섬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초이영역 시원출구고요. 바로 앞에 이런 아주 로컬스러운 시장이 하나 있고요. 어 나중에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여 식당. 여기 사이콩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중착지가 아니고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홍콩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어 여기 뭐 개가 엄청 많네요 지금. 네 지금 가정부들이 지금 개를 지금 지금 돌보고 있고 우리나라 서울의 폭고처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어 해산물을 파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고르면은 저런 이제 그물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예, 주고 돈을 저기다가 넣으면은 해산물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해산물 사시는 분들인데 가격이 여기는 좀 싼가봐요. 어 확실히 가을이라서 날씨가 오늘 아주 대박입니다. 예 저쪽 여기 이쪽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예, 해산물을 지금 사고 있고요 예전에 갔던 저기 샤프섬이 지금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콩 버스 중점에서 94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배차 간격이 아침부터 낮에는 35분에서 40분 사이 한 대씩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이쪽으로 캠핑하고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앞쪽에 섬이 지금 제가 가는 섬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섬 말고 저기 멀리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어, 산들이 이제 중국 본토 심천이라서 예전에 이쪽으로 막 바다를 통해서 밀항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섬, 예, 전문 여행 유튜버, 홍콩 광시장입니다. 아, 갑자기 올해 버킷리스트가 생각이 났는데, 올해 안에 여기 와서, 한번 저기 캠프 야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기 언덕대기 위에 있는 교회하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도교사원하고, 그리고 여기 산책로 조금 보고, 오늘은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저기 캠핑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글라스 아일랜, 광경으로 탐문, 여기 마타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이 동네 좋네, 되게. 여기 인구가 한 2000명인가 200명 되는데 여기 주민 중에 10%가 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볼게요 저도 기독교라서 어, 약간 부산의 영도빌라는 네, 그런 동네예요 여기 식당인데 뭐 오늘 평일이라서 이렇게 뭐 빡세게 영업을 하진 않네요 지금 네, 지금 계단을 조금 올라가서 네,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아닌데 어, 진짜 여기 약간 옛날에 그부산의영덕빌나는 그런 동네네 지금 부산 마, 그 영도 말고도 그 옛날에 그 약간 두심지에도 산동네 가면 이런 길 많았는데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저 포항쪽에서 근데 그 교회랑 되게 비슷하네 지금 오늘 평일이라서 여기 교회는 지금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아쉽지만 패스 어, 여기 오니까는 되게 전망이 끝내주네요 지금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한, 여기 한, 한, 사부 능선상에도 이런 길, 이있고요 어, 멋있다, 되게. 어, 여기 멋있네, 여기. 어, 꼭 우리나라, 저기, 한려수도? 약간 빌라는 그런 곳인데, 멋있나 되게. 좀 아까 여기 밑에 보니까는, 그 해양경찰몇명 있던데, 아마 저기, 저기 해양경찰청 배가 지금 들어오네 요 지금 나중에는 와가지고 여기 산쪽에 가서 하이킹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기 캠핑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도교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 진짜 아주 마을이 아주 고즈넉합니다 네. 평일이라 조금 문을 많이 닫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되게 부지런하고 좋고요 여기 보면은 광동으로 여기 틴하우 미우라고 써있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 어부의 신 날씨의 신 예. 틴하우를 네, 지금 모시고 있는 사원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웃음> 여기도 지금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파천소이고요 여기 오니까 앞에 중국 심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홍콩 저기 인터넷 데이터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캠핑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여가지고 굉장히 주가 죽입니다. 주의사항은 여기 소똥이 되게 많거든요. 소똥 위에 그 파리들이 엄청 많으니까 조심히 가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여기 인도 쪽에는 소똥이 별로 없는데 이런 풀밭 쪽에는 소똥이 겁나 많으니까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소들이 이제 풀 뜯으면서 응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쪽도 예, 또 텐트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 배 시간 10분 남아서 지금 연락이 지금 뛰는 중인데 또 제가 갈 때는 사이콩으안 가고 저기 홍콩 지하철 저기 대항역으로갈 거거든요 그쪽가는 배가 있어 가지고 그게 5시 반에 끊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지금 선착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 사이쿤 가는 배는 6시나 주말은 6시 10분에 끊기는데 5분인가 네, 근데 지금 거기는 5시 반이 막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동 중이에요 지금 자 지금 사람들이 5시 반 배에 사려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어, 사이쿤까지는 금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그 대항역 가는 선적장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가야 됩니다 어, 멋있네요 지적이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탐문에서두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어, 오른쪽에 그 웡색이라고 하는 음,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 아까 제가 왔던 그 쌀쿵 가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는 어, 웡색까지는 금방 가는데, 웡색에서 사이큰까지, 아까 버스, 94분을 타고 4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 탐문에서, 여기, 마리우쏘이라고 하는 선착장이 있는데, 여기서, 어, 이제, 대학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걸 타고 갈 건데 여기 탄문에서 이제 일로갈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하루에 배가 몇개 없어요 지금 나가는 편이 오전 11시 1 0분 그리고 저녁 5시 반 이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도착하게 되면 은 6시 45분인데 그 대신 여기서 전철역까지 15분 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전 지금 이걸 타고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뒤에 작은 보트 같은 경우는 20불 정도 하거든요 조금 비쌌는데 그 대신 빨리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아저씨가 그 이제 쌀쿵 쪽 가는 방향 요걸 음, 빨리 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제 생각에 이런 큰 배는 전기 노선이고 아마 이런 작은 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데 뭐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비정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음, 사람들을 예 시도 남는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 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1시간 20분 정도 갈것 같아요. <웃음> 아, 확실히, 가을 라니까 해가 빨리 지는것 같아요. 와, 씨, 그나저나, 고프로 쓰면, 은 저녁만 되면 은 완전 깜깜해지는데, 이거 지금 스마트폰, 이거 노트10 플러스거든요. 괜찮네, 화질. 자, 여기 대학역에 도착을 했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전차를 타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제